뭐야? 뭔데? 김벌레 티셔츠를 섭취한 시청자다 잡아 당겨 닭소리를 내는데 꿈이었나? 다시 빼기 시작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경찰 신고하십시오 유산소 한다 홈롤러 긴거 두고 다리 휘두르기 근육 흔들리는거 봐라 스텝박스에 발 타닥타닥 이런거 좀 과하게 한대 할로우바디 푸시업 등단단 푸시업 이젠 엉덩이 좀 내리고 어깨 앞으로 빼서 한다 코바가 코바가 코바가 힘드니까 등단단 풀린다등추와 코바가 <웃음> 코바가 에안도망가면 잡으러 간다 5 4 3 2 1 하지마라 비싼거들 화답 뜯지마라 하지마라 니가 아 호랑이잖아 아프다 나아안 아프다 안 아프.